제가 성경을 하나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붙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유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악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음. 연대중독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이렇게 미국은 4대 중독을 아, 한국은 4대 중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은 니꼬친 중독까지 5대 중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 모든 중독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그들의 강도 만난 자가 강도에게 외맞고다 모든 걸 빼앗기고 거반 죽어가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중독자들은 그야말로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렇게 그들이 직면하게 되고 모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설령 그들이 조금 뭔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마약을 끊고 또는 알올을 끊고 그리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을 한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마약을 하고 어 이런 알올을 하고 이런 중독에 빠져서 병이 발생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끊어도 그 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할 수만 있다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에서 갑자기 비보가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거의 경상대 여는 유수한대학의 영문학과를 다녔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 4년 때 영문학과에 재학하던 중에 4년 때 학교에서 그가 제명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알콜 중독이었기 때문이죠. 몇 번은 봐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학교에 술을 취해가지고 와서 난동을 부리고 여러 가지 그런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그를 제명을 했던 거죠. 그 뒤에 그는 한지 아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 40살 이 정도까지 그저 세상에서 쓰레기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죠. 물론 우리 저희 기관을 찾아서 그 부모님들이 찾아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가 그알올 중독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못다한 영문학과를 졸업을 시키고 또 심학도 시켜서 이제 앞으로 중독 전문 목회자를 만들려고 양성하던 중에 오늘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지금 비보가 오늘 새벽에 들려왔습니다. 그가 술을 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지만, 그가 병이 발생됐던 것들이 점점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암으로 혈액 암으로 이렇게 오늘 사망했다고 하는 병원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전체가 다그 일에 지금 매달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제가 가서 장례식도. 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지금 교회에서나 그 유족들 참 사랑했던 그런 사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당자 같은 자가 돌아와서 참 본보기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순종을 잘하고 구은 일이라면 교회에 굳은 일을 다 맡아서 뭐든지 하고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기에 정말 아까운 마음이고 더 비통한 마음인데 제가 가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오게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는 그야말로 나에게 맡기신 일은 그 죽어가는 중독자들을 주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 말씀으로 치유해서 고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면 그 일이 먼저 하나님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또 아직 뉴욕 사역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지금 오늘 빌라에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초청으로 와서 함께 이런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좀 침울하죠. 막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여기서 하 웃는다면 밝은 모습이라면 좀 쇼맨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울한데 이해들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자라는 말이 바로 저에게는 희 너무도 이 중독 사회를 하면서 가까이 와 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중독자의 이웃이 되어 돌봐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여기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지만 이 강도 만난 자를 가장 먼저 봤던 제사장들이었,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것을 지나가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목회에 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바로 가야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그 일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내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봉사자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내유인들입 내유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기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고 제사장을 뒷바라지 해줘야 되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뭔가 지원하고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기 사마리아인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저는 그 약신학에 대해서는 잘좀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를 한다면 유태인들이 개취급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혼혈,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같이 밥도 먹지 않고 한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그런 취급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봐줍니다. 뭐 돌봐주는 모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유인데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장 최고의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내인 그야말로 종교에 최고로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 그를 본보기로 사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 신학교 때이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새기면서 제가 아마 이 사역에 대해서 올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 내가 사마리아인 같이 해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가서 너도 내 위인과 같이 해라 제사장과 같이 해라 그랬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비보를 안 들어도 좋고 중독자들에게 제가 멱살도 안 잡혀도 되고요. 때로는 제가 중독자를 살리려고 차를 태우고 이제 그를 병원으로 음. 또는 어디 조용한 요양소로 데려갈 오때 뒤에서 제 목을 눌러서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여기 그 증인이 이미숙 음. 박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분인데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중독자가 제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르고 꼼짝을 못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는데 만약에 성경에서 야, 가서 제사장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 내위인처럼 그렇게 해도 되라고 했다면 저 중독사에 반했을 것입니다 멱살 잡힐 일도 없고 목 졸일 일도 없고 흉기로 옆구리에 대고 죽인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취해가지고, 약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일을 아마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예수님 명령이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마음을 확신했습니다 강도만 앉아 그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냐 가서 내가 하라 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꼭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목사라는 직책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좀더 일반 성도들 죽으면 죽으리라 각고 결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사는 그 성도들보다는 성령께서더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조금은 조금 유치한 어떤 그런 발상이긴 합니다만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할수 있는 가장 유효한 직격이라는, 직책이라는 업이직 생각을 가져서 제가 신학교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저는 어,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 총신대학원 우리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제가 들어갈 때에 그때 박영희 학장님께서 저를 직접 이렇게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거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교단에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데는 목사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딱 부여잡고 제가 처 신학을 하기 전부터도 그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왜꼭 목사가 돼서이 일을 해야만 됩니까? 그거는 사회에 사는 일 아니에요? 간단하게 저를 면접하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 우리 총신대학원에 떨어졌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붙여주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사회에서 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방문하시는,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박영희 학장께서.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오면서 제가 그러냐야기 했습니다. 꼭 목사님이 하셔야 유효한. 그리고 제가 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이제 합격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경쟁력이 셌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설마 부철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같이 그때 시험을 치른 친구 하나가 자기가 알아보고 아김전호사 거기 이름이 올라가있대 그래요 의아한 듯. 그 사람도 내가 합격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의아했어요 혹시 동명이인 아니야 제가 그렇게 부르습니다 근데 동명이인이 아니고 우리 박영희 그 학장님께서 뭔가 영적인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정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계속해서 35년 동안 우리 중독 사양만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예 중독 문제만 있는 분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팀들이 와 있는데 여기 이분도 한 20년이 넘게 지금 저를 만나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이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 박사님 딸이고 하나는 지금 박사학위를 받아서 중독 전문가로서 이제 일을 하는 그 우리 이석인 이제 교수인데 중독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근데 전부 다 중독자들, 부모님들, 또는 그 누굽니까? 남편, 연구원이 있는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는 99%입니다. 일반인들은 교회에 오시잖아요. 거기는 중독자들이 가는 곳이대 그러니까 일반들은안 오시더라고요 또 전화에 중독자들만 모이는 곳에서 교회를 세금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했더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 중독 그야말로 중증 중독으로 20번에서 40번까지 정신병원을 드나들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제가 한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목사는 이미 신학교에서 배운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양식처럼 먹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데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그야말로 배악한중독자들 변화시켜서 그냥 술을 끊고 마약을 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대해서 살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제 올해 어, 어떻게 나이가 보이십니까? 학생교사 아, 어, 47살로 <웃음> <웃음> 70에서 하나 부족한 나이입니다. 한국 나이로 그래서 69살이라는 근데 제가 우리 저렇게 젊은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사역을 하니까 좀 젊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120세대까지만 만약 생명을 주신다면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을 그야말로 치료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중독이 치료되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 예, 목사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조금 이따말씀 드리겠지만 너무 교회가 이렇게 오, 성도들이 안 오니까 어쩌다 지나가는 노숙자나 중독자에게 아, 형제여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 밥도 주고 뭐 용돈도 주고 잠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왜? 그한 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두어 명씩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 삼개월을못 버티고 저를 찾아옵니다 저목회를 보면 되알라 아, 왜 그렇겠어요? 약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지하나 아니면 2층 그 개척교회인데 올라가는 계단에 자빠져 있는데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아니죠 거의 빨가을붙고 자빠져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새벽기도 그한명 나오는 교인이 여자 교인이 나오다가 기겁을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들 안 받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 어때요? 이제 나가라고. 이제 그만 가시오. 그래 이제는 껌딱지같이 안 나갑니다. 특성이 그래요. 종독자들이 껌딱지같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 내보니까 내가 나가고 있어. 그리고 한 명이 있는 그 인마저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보케쿠만 해야 한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중독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활이 아마 천사 그 다음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부 속여먹습니다. 목사님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고 자기들 약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기 위해서만 모든 머리가 발달되어서 다 속여 먹습니다. 가족들도 그동안 에 얼마나 많이 속였습니까? 그래서 가족도 못 살게 하고 사간에 팔촌까지 못 살게 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교회에 이렇게 전목을 해서 교인들 또는 우리 순수하신 목사님들을 어디 등쳐먹는 거죠. 그러니 나가라고 하안나가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 갈때도 어디로 나가? 그러면 어디 새빵이라도 얻어서 나를 내보내야지 교회에서 나를 내쫓아!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 옆에 사람들이 들을까 싶어서 목사님은 쉬쉬쉬쉬쉬 조용조용.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갈곳 만들어줄게. 그 없는 돈 빚을 내가지고 이를때면 어디? 고시원? 한달에만 50만원씩 들어갑니다. 거기가. 좀싼 것이 35만원. 한국 돈으로. 어떻게 내보내야 되니까. 그런 데라도 얻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례금 하나도 없이 살면서. 그러고는 지쳐가지고 번아웃이라고 하죠. 오케이. 헬로한가봐요.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내쫓으면 됩니까? 참 별일 다 있습니다. 35년 동안 사역을 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제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사람을 때로는 내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부 회피하신다는 거죠. 한두 번만 당하면 음.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절대 그래서 목사님들 잘못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은 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 이제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사실 우리 전문가가 말씀을 해야 하는데 반 전문가가 어디 전문가 앞에서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어색합니다, 목사님. 그들이 시간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약에 취해 있다 술레치처럼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한시고 두시고 전화를 돌립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건다잃어버리는데 목사님 전화번호는 안 잃어버립니다. 교회 전화번호 전화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지금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그나마도 한시에 주무셨으니까 곤히 주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두시, 세시쯤에서 전화를 하면 따르르 따르르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전체 가족이 전부 다 일어나니까. 그럼 받습니다. 그러면 저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마치 성령이 시키는 것처럼 그냥 악령이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면 이런 겁니다. 딱제 가슴에 파묻고요. 막 칼을 휘둘고 그런 사람이 제 가슴에 파묻고 코를 막 여기다 묻히고 엉엉 울어요. 목사님, 정말 저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응? 예수님 보면 사단이 그냥 알아서 기어서 도망가듯이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냥 옆에 가까이만 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이 사람이 뭐라냐면 예배 들으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찬송가를 단둘이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비틀거리고 가면서내거다 놓고, 놓고, 하,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네, 앉으세요. 처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찬송가를 펼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뒤, 칵! 찬송을 부릅니다. 잘 따라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 2절쯤 하면, 은 스탑! 그래요, 저보고. 스탑! 그래서, 어, 왜요? 그런데 둘이 앉았으니까 뭐 계속 부를 수도 없잖아요. 스탑!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멈춰요 그러면 자기가 뭘 뒤적뒤적 하더니 내가 은혜 받은 성경이 있다는 찬성이 그리고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창합니다 그럼 저는 그걸 후창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게 하, 성령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아 이렇게 술이 중독이 오랫게 오래된 사람들을 여기서 거꾸로 트리는구나 아 예배를 드리자고 기도 드리자고 성경을 읽자고 할렐루야 막저 혼자 생각을 했어요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요. 절대로 술 먹고 약에 취한 자들 교회에 들이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딱 중간에서 차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정신을 갖고 여기를 들어와. 딱못 들어와. 왜? 조롱받지 않위 해서입니다.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앞에 예배 드리 예배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어떻습니까? 다 방해가 됩니다. 그럼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저 악령의 역사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사육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고쳐진 분들 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떡대가 막 이렇습니다. 옛날에 경상도 부산에서 한가닥 했던 분이라 다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제가 이제 잘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딱 가면 그분들 딱 찾아납니다. 그럼 등치가 이러니까 어때요? 함부로도 못 하잖아요. 등치가 약하면요, 목사님 이건 누구건 부딪혀옵니다. 그들은요, 만만하게 보면은 밥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중독 사역은 정말 제대로 잘 배워서 하시면 이게 유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령에게 항상 조롱당하는 일들이 된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이 하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들이 가서 교회 절대 못 들어가고 예배 시간에 데리고 가서 목욕탕이면 목욕탕 아니면 술이 깨고 약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뭔가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그리고 정신이 됐을 때 데리고 상담도 그럴 때 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 돕는다고 술 취한 사람 가까이 봐가지고 막 어떻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거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우들이 리 생각한다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들을 고칠 수 있는데 아니면 악령에게 조롱만 당하고 있는 것 뭐. 실제 얼마나 귀한 헌금들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쓸고 죄를 쓰지 못하고 앞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를 드린 그야말로 귀한 예물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들이 술 먹도록 주고 약을 사 먹도록 그들에게 도와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악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거든 저는 그걸 깨닫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살고 싶으면 나를 따르고 이대로 죽고 패인이 되고 싶으면 만들어도 좋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네가 나를 따를 때는 이런 방식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따르면 여기까지 도달할 거야. 목표 딱 설정해주고요. 중독자든 노숙자든요. 근데 그냥 와서 먹여주거나 그냥 와가지고 그냥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데 계속해서 받아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건 특별한 무슨 은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정보만 좀 알고 계신다면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요유한 직분들 아니신가요? 언제나 성령님이 동행 안 하시면 안 되는 그 직책이 목사의 직책인데 가장 유유한 강도만 난자를 고치는 일을 모두 회피해버리신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 하시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심리상담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영리 목적을 갖고 있는 정식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좀 제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때도 제가 언제든지 목사님들에게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면 연구가 되실, 되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더 정말 옳고 나은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드리는 거죠. 실제 중독 치료는 크게 네 가지 방안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체는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닥터들이 전문으로 예, 중독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것을 연대의학에서는 정신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을 정신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내과의사 외과의사는 그들을 담당 못합니다. 법적으로 정신과의사가 이 중독문제는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독 때문에 내과의 병, 외과의 병이 생길 때는 그때는 이제 진 치료를 해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가 내과 어, 의사, 외과 의사의 의료해서 같이 치료를 병행합니다만은 이 중독자 그러면 우선 법적으로는 정신병 정신과 의사가 그들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우선 네. 그게 정신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 중독을 불치 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 불취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가장 기피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독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는 마약 중독자들은 우리 일반 정신과 의사들이 또 담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알콜 중독자 160만 명이나 되는 알콜 중독자들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다루는데 지금은 그 정신과 의사들이 뭐그 사람 뭐야 그럼 알코올 중독이 아, 단 아, 데로 보내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놀림감이 되니까 병원 안에서도 이런 정도로 바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책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독을 심리상담치료로 아주 어, 유행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도 지금 그런가요 심리 상담자들이 우리 정독자들 치료한다고 이렇 하고 있나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 한국은 굉장히 심합니다. 무조건 심리 상담가들은 두 뜨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 근데 심리 상담도 물론 여기서 그 말씀은 드릴 이유는 없지만은 심리 상담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는가?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들이 만든 게 심리상담이거든요. 그게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어, 시작한 건데 정신분석 심리학이죠. 모든 상담이 정신분석 상담을 기조로 해서 다 이렇게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 뒤에 이제 사세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영성주의 소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은 원래 프로이드가 철저하게도 신앙으로 고치고 우리 기독교 영성으로 고친다는 걸 그들, 그는 반대하고 인간의 마음을 아주 세분화해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심리학의 발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교에서 전부 다 갖다가 그걸 전목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독자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심리상담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금이 일이라도 들어가 있던가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 심리상담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 그들이 어떤 상황은 진단할 수 있지만 해답은 줄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의 철학이고 심리학 아니겠습니까? 열 번을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다시 또그 환경이 되면 우르르 무너지고 같은 상황이 되버리고만요 근원이 해결돼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독자들 재활 문제를 다루어서 좀 어떻게 개선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사회 복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중독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 만들어 놓는가? 저는 정식병원과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차상의 계층들이 오면 정신병원에서 기초 수급자를 만들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 사람들이 평생에 아무 때나 병원에 입원해도 공짜니까. 그래서 만들어 주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기초 생활 수급자로 병원에서 그 중독으로 해가지고 진단을 내리고 수급자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 때나 병원에 가고 싶을 때가는 공짜입니다. 무료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은 계속해서 이 환자가 자기 병원에 올 수밖에 없고 이 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니까 자기 가고 싶으면 병원에 갑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병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그 말을 합니다. 병원 의사들이나 변호,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들은 우리 중독을 이용해서 당신들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발상을 하고 있고 중독자들에게는 저는 앞에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저희들에게 환자를 맡깁니다. 저희그 이후에 우리 박사님 우리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할 그 시간이 있겠지만 은그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병원의 환자들을 좀 도움을 달라 저희들을 초청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가면 그럽니다. 당신들은 도둑놈들이요. 아니 환자들 앞에 두는 도둑놈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아니면 강도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황변합니다. 그럼 저는 그러죠. 여기 당신들 정신병원에 한 달에 얼마 내는지 혹시 압니까? 무료요. 돈안 내요. 막 그래요. 무료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대주는 돈으로 당신들이 안 내서 무료입니까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중독자 한사람의 한국에서 이번에 한번 제가 다이 데이터를 뽑아 봤어요. 400 몇십만 원. 410몇 410 만. 만 원이 병원에서는 소득을 합니다. 그런데 410몇 만 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료 보험 공단에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어쩌면 이 소위 환자의 가족들이 그걸 낼수 있으면 약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는 받습니다. 음. 나머지 부분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받아냅니다. 한 사람도 무료가 없어요. 병원에서는. 근데 자기들은 뭐 무료로 나는 공짜로 있어. 근데 내가 무료로 있는데 뭐 걱정 있어? 막 그러거든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당신들이 도둑놈이고 강도놈들인 것이 뭐냐. 우리 국민들 알콜 문제, 마약 문제, 도박 문제 전혀 관계없이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그돈 가지고 보험료 내는 그돈 가지고 당신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서 이러고 먹고 살고 있는데 무슨 무료라고 실체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중독제, 아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도 그렇,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료라고 아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그 돈이 얼마나 국보에 손실이 나고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냐 그 말이죠. 전혀 관계없는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 알콜 중독으로만 한국에서는요. 약 23조억 원이 1년이나 없어집다 손실이 23조억 원입니다 만약 그것만 우리가 손실되지 않게 할수 있다면 23조억 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장학금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문제 뭔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시행하는 정부도 내돈안 주니까 그냥 득득 시행하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고심하고 뭔가 바꾸려는 의도가 없고 받는 사람들도 마치 병원은 병원대로 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야 자기들 수입이 되고 의사들 좋은 차 타고 착 다니는 그 수입이 그들로부터 주어지니까 우리 정신과 의사가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데이터인데 약 1억에서 2억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명 중독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15명이 상시 1명 의사를 월급 주기 위해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생각들을 보다신지 모르겠어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 듯한 그 가면 속에 이런 실체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누가 말하겠느냐? 그죠. 그래서 오직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밖에는 없다. 정확한 연구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운동은 목사님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만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는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병원, 그리고 심리상담, 그리고 사회복지 이세가지 가지고 중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이 지금 중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부릅사님들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상시 살고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빠르게 알고 계시겠죠. 2,100만 명입니다. 2,100만 명이 약한 가지 이상의 중독에 지금 빠져서 국가적인 손실을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내고 있는지 모르, 모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날서었던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이히브리서 있는 말씀은 하나님 그냥 분다닥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틀린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이 중동문제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그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게 밖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밖에 있는 문제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너는 믿어라. 그리고 너는 그 열매를 맺어라고 하는 그런 저의 마음속에 와닿는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이제 사회, 사회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접목시키면서 어떻게 이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를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미국도 그럴 거지만 한국 특히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독자들 보아놓고 여기에서 야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교회가 영생어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립니다. 절대 종교 이야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난 목사로서 성경 말씀 진리를 가지고 성령이 도우신다고 해도 할 말은 삼일째 하나님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했다가는 다음 날 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날 수 있는 매개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반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접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 따로, 사회는 사회 따로 그러면서 분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중독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지만 은 교회 밖에가 더 많으니까 그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잘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냐면 전인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전인치료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전인화라는 말을 제가 씁니다. 그게 성경적 아니겠습니까? 전인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죠. 전인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전인치료, 전인치료 이 말을 쓰는 것은 세상 불신자들이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우리나라의 전인치료의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습니다. 전일치료를 뭘로 해놔야 했더니 영성치료한대요 그렇게 쓰여있어요 세게 영성치료에서야 대단한 사람이네 불신자가 어떻게 영성치료 했더니 공성치료입니다 제로를 만드는 것이 치료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이해가십니까? 야 그래 이렇게도 쓰네 제로치료 이렇게 지, 지금 모든 상황들을 비워라 제로를 만들어 욕심을 버려라 뭐 이런 것들로 제로를 만들고 원래 네가 중독이 되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 그래, 제로가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염성이라고 붙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처음에 알았어요. 스피릿, 스피릿추얼, 영성. 그걸로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공성, 제로 치료라고 썼는데 저는 영성 치료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걸로 무슨 치료가 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이죠. 완전 페인이. 중독은 이 페인의 확실한 그 대표적인 그 모습들입니다만은. 자,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정상. 이 정상에서 툭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 사람을 치료한다. 치료하는 말을 씁니다. 또는 보통 우리 심리학에서는 치유라는 말을 쓰죠. 종교에서도 쓰고 있지만 은 그래서 치료, 치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회복, 뭐 재활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회복을 시키는데 어디까지 회복시킵니까? 정상까지. 그렇죠? 떨어진 상태 속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정상까지 회복을 시킵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정해진 목적이잖아요. 자, 치유를 시키는데 어디까지 치워요? 정상에서 병 들었으니까 병상에서 망가졌으니까 치료를 시키는 것도 정상으로 만드는 것 치유시키는 것도 정상으로 만드는 것가 둡니다. 그럼 이 도표에서 딱 우리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정상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떨어질 확률이 예전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왜? 떨어지지 않았을 정상에서 떨어졌는데 고장난 걸 고쳐서 정상 만들어 놨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고장날 확률이 없다 많다 많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무슨 뭐라고 말하냐면 정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떨어지고 정상으로 만들어 떨어져. 우리가 재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재발했다 중독이 재발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정상 만들었다 떨어졌다 정상 만들었다 떨어졌다 재발하다 어느 날 듣게요 비명 행사하더라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인화라는 건 뭐냐면 정상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초점을 제가 두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정상 위에 여기다 둡니다 이거를 저는 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저희 설명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들림에 여기다 딱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좀 쓰러져서 길거리에서 자빠져서 차경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저를 만남이 사람 어디까지 딱목적을 세우냐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 이상의 어떤 거죠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우리들의 헌신과 시간 같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 경주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현재 CEO들에 대해서 한 어느 지방을 딱 협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 있고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제 목사님 왔다 가셨으니까 교회에서 보셨죠 우리 식구들 <웃음> 얼마 안되지만 왜냐면 하 뿔뿔이 다 이렇게 나가서 일들을 하고 또 고쳐지면 저는 저희 교회 데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신 이유가 예수님이 끝까지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독자들을 치유해서 그들이 또 다른 중독자들을 돕는 리더들이 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성을 가진 인간으로 딱 목표를 두고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엄격하게 어떤 때는 정말 정말 온유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오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정상에다 두었다면 은이 정상에서 떨어지고 떨어졌다 정상하고 왔다 갔다 왔다 이 재발을 계속했을 건데 제가 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는 정상을 벗어나서 신성을 가진 사람으로 목적을 두고 딱 도와줬을 때 그들이 놀랍게 치료되는데 이후 시간에 우리 박사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계에는 전도 잘 되는 가요 목사님? 우리 한국 오랜 전부터 그랬습니다. 벌써 수평 이동입니다. 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몽골, 그리고 중국, 그리고 어, 방글라데시아, 그리고 싱가폴, 포 그리고 아디입니까 거기가 캄보디아, 네, 이렇게 이런 곳에 저희들이 이제 MOU를 맺은 학교들이 있어서 같이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지금 중동 문제가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교회들이 어느 지역은 이제 좀 되는데 개발도상국은 좀 전진국들은 전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전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 이 중동문제, 중동문제를 교회에서 접목해서 만약에 어느 부서를 두고 중독 문제를 좀 교회에서 잘 이렇게 그분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어, 교회가 절대로 어, 지금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할수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병이기 때문에 저는 이 21세기 선교 전략 벌써 어, 몇십 년 전부터 그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전도지 죽으면서 전도하는 이 시대이 지금 이미 지났죠. 가강호 방문하면서 띵동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시대도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일반 불신앙자들이나 이방신자들이 교회에 상담을 하러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필요로 한 때입니다. 근데그 어느 것도 중독 사역보다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구제 문제를 가지고 이 사회를 도왔기 때문에 혹시 구제 사역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들을 도와서 교회를 들어오게 할수 있지만 지금은 다잘 쌉니다. 뭐 구제 문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죠.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루지 못하는 것이 중독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병원에도 보내보고 그리고 무슨 심리 상담도 다 해보고 그리고 어 무슨 미어줘 보기도 하고 평생을 도와줘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전부 다들 절망상태에 빠져있는 거죠 중독가족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그런데 이때 교회가 만약에 그 중독자 한 사람을 완치시키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같이 교회로 온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도 한국에서는 마령 성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성공적인 케이스, 케이스였습니다만 물론 그 담당자가 교회가 좀 부흥하니까 중독 사역을 해서 부흥하니까 시골이었는데요 도시에서 전부 다막 자가용을 타고 그 시골까지 와서 교회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시골 교회가. 근데 시골 교회가 좀 채워지니까 좀중국 선교한다고 이렇게 외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독 문제가 만연돼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독 문제를 유용하게 치유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가족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어떤 그들에게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들, 사람의 그것이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가족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들이 여기고 있는데 당사자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가족들을 전체를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그거를 가르치죠. 지금 당신 아들이 어떤 사회 문화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그리고 이, 이 사람의 성향, 어떤 인격적 문제를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불신앙자들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서 그 부분들, 지금까지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이제는 하나 안 해본 것, 영적인 그런 어떤 전제를 두고 우리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할때 그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불신앙의 가족들이요. 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21세기 현대 사회에 선교나 전도 전략에 너무도 너무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우리들이 연구하고 배우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들의 이탈 그리고 비판이 된 사회 비판이 된 기독교의 이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서울에 있는 저희 교회 옆에는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어, 이름만 해도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그그 저희 교회 지역에 가서 아무 상가나 들어가고 부동산 값에 들어가서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부르면 여기에 평가가 달라집니다 네. 사회 중독자들을 노숙자들을 대려다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정말로 기독교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아 기독교를 이 저들의 그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그들이 할수 없는 것들을 기독교에서 사역으로 잘하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삼 속에서 그런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 현대사회의 가장 유연한 전도 및 선교 방안이 될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은 사실 저희들이 그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를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일정 그 교육에 그 준해서 그 시험을 치르게 해서 나이센스들을 이렇게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넣어서 발급하고 있는 그게 바로 민간 자격증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복지부 산하 직능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 AAPC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 저는 상담사 자격증의 1, 2급이 있습니다 그 일, 그 상담사 자격증 그 o o d good, good, good, good, g 이 o d good, good, good, 성경적인 그런 성경적 상담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성경으로 상담을 하고 저들을 도와줄 수있는 o 를 하는 방 d good, g o o 하나 o o d good, good, g d d g o d g 레닥이라고 하는 그런 중독 전문협회 어, 미국의 그 국방부나 이런데 예, 중독 예방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50개 주의 모든 에이전시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어, 전국 미주 전역 음. 그 컨퍼런스를 인디아나, 인디아나폴리스인가 그죠? 우리가 가는 데가 네. 거기서 지금 어, 10월 며칠 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한국 우리가 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미국 자격증을 취득해서 국제적인 상담사를 할수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제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반인들 일반 대학을 나오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어도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한 사람도 이사람들 케어 못합니다 중독자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은 좀할수 있을지 몰라도, 중독자들 상담 교육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이미 토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하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상담이 목회를 해오신 분들이니까요. 거기다가 교육, 그러면 또 누구에게 지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 어떤 학자들에게이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조금만 그 전제적인 것들까지 이런 것들만 조금 이렇게 습득을 하신다면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소위 연결되는 매체가 되기 때문이죠. 이 라이센스가 실력이 있고 능력 이 있다는 말절안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야 박사학위 받았으면 이제 그 쓰레기통이 천억 그리고 이제 성경으로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자격증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다만 이 자격증이 일반인들이 볼때 교회에다가 딱 이런 자격증을 걸고 중독 상담을 해준다고 할때 공신력인 거죠.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도입해서 내락이라고 하는 자격증, 국제자격증 그리고 우리 AAPC라고 하는 국내 자격증 두 가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보급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은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중독이라는 것은 남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그래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때 실제로 대학 4년을 중독학과를 졸업해야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지지만 제가 150시간을 잘 이렇게 배우셔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과 협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들에게 자격증을 좀 이렇게 보급하고 그분들이 실제 자기 주변에 있는 중독자들, 가족들을 치료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상담하는 그런 유효한 목회를 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백분 없으세요. 국내에. 예, 신경 자체를 안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필요한데 나는 필요 없어. 전혀 호응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물론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 분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도와드리겠다. 막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미 토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 다음에 기독교 우리 환경은 최적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항상 귀영이로 구제하는 것,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돌보는 것, 그딱 되어 있으니까 교회의 체질로. 그래서,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든다면 너무 유효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마지막 하나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 일을 하시기에는 어떤 경우는 너무나 다른 시간을 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효하지도 않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일반 목회, 일반 목회를 하시다고 일반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잘 보, 예, 보호하시고 또 그분들 성장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라시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독자 한 사람 만약에 내가 만난다면 거기다 이분들 100명, 200명을 상대에서 쏟아야 그 에너지를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쏟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자말았지만 두시세 시에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지금 죽겠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해요. 좀 찾아가서 위로를 뭐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오지 마라. 내일 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죽겠다는데. 그러면 오너라. 그리고는 옷 주사 한두 쌍 입으시고 또 응접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꾸벅꾸벅 졸으십니다. 이 사람하고 한두시 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같이 또 붙여놓고 나면. 그래서 일반 우리 단임 목사님들이나 또는 일반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유효하지 않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교회에서 한 사람, 이전에 술을 좀 먹은 장로님도 계시고 또는 뭐 집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전문가로 길러내는 겁니다. 술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약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도박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 같은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실력도 길러서 그 교회에, 교회 내에 뭘 만드냐면은 선교부를 만드는 겁니다. 특수선교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일을 하시면 되고, 깊이 연관하지 말고. 그리고 이분들은 따로 그 선교부에서 자꾸 성장시켜서 이제 그들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치유가 됐다 싶으면, 변화가 됐다 싶으면 일반 교인들과 접목. 이렇게 할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차츰차츰 단계별로 가다 보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행히도 저는 우리 필라가 우리 제 목사님께서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청소년들을 하고 싶은데 왜 청소년들이 정말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은 중독자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 이상 이렇게 술을 먹은 사람들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고도 나이가 50 이상 된 사람들이 거의 폐인화되는 그런 중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 굉장히 앞서가시면서 청소년을 하시는 그 사역에 제가 기도하고 앞으로 미국의 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좋은 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드릴 말씀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가고 우리 이민숙 박사님 알플 중독자 남편을 두고 그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끝내는 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러나 가족들은 저 우리 딸하고 우리 이민숙 박사님이 그저하게 신앙으로 딱 세워져서 아주 열람자 어? 못지않게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중독자들 만나서 그들을 케어하고 가족들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사역에 대한 전인화에 대한 궁금해하실 테니까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입니다. 부여에 있는 저희 세움교육원 원장으로 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디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의 중독에 접근에 있어서 이 성경적 치유가 아, 아주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치유 전이나 방안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21년 동안 이 사역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알코올 중독적 아내로 제 가정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웃음>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사실 술 문제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교인들이나 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술 먹는 이야기 말고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목사님들께서는 이 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적당 음주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목사나 뭐 신자나 뭐 집사나 누구든지 그냥 적당하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4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믿음대로 해라 양심 음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야 이런 양심 음주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먹어도 돼라고 하는 상황 음주가 있습니다. 상황 음주는 뭐냐면 좋은 일 예를 들어 전도하기 위해서는 먹어도 되지 네, 어, 물을, 술을 사줘도 되지 이렇게 어, 하시면서 어그꼭 마셔야 할 때는 사업적으로든 또 건강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때왜 약술이 약 있잖아요 그것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자유음주입니다 자유음주 어, 자유음주는 뭐냐면 성찬 예식 때 예수님이 포도주를 쓰시지 않으셨냐 그래서 그냥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시면 어, 그렇게 해서 정당화시키는 자유롭게 먹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또 또 이제 아, 예, 자유음주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셨잖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래서 그렇게 맞는 거고 신앙 행위로서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가, 혹시 그 여기 계신 목사님들 교회에서 는 혹시 포도주로 혹시 성탄 예식을 하시나요? 포도 주스로 하시나요? 이것이 신앙, 신앙 행위로 행해지는 음주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 보면 저희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등록해서 교회도 다니고 하다 보니 교회에서 뭘 줄까요? 세례를 주겠죠. 그 세례식에 가서 그 교회에서 주는 그 요만큼의 그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재발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행위로서의 포도주를 어, 음주행위를 음주를 인식하고 계신지 또약 대용 음주행위를 또 허용하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한번 저희를 어, 돌아봐야 될좀 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진해수를 담아서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단방령으로 약대용으로 어, 디모델 전소 5장 2 3자에오면 어, 바울 어, 선생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어, 또 이렇게 허용, 허용하신 것처럼 어,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이거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어, 목사님들은 신자에게 이 어떤 음주를 어떤 음주를 어 주장하고 계시는지 저희는 무조건 절대 금주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어 교회에서는 절대 금주입니다. 어 그것은 어 말씀에서 잠원 어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는 절대 금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우리도 알고 또 교인들도 교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절대 금주 인식이 그런 중독자들에겐 없잖아요. 앞서 저희 대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독을 중독을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라고 얘기 네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이나 종교에서는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회복지에서는 회복이나 재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적 절대금주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뭐를 해야 하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변화는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 체인지인데 부활과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마, 맞는 말이죠.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중독에 걸리신 분들은 다 죽은 사람 살았으나 죽은 생명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변화되고 부활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영생까지 이끌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변화를 무슨 교육을 하냐면 저희는 전인화 교육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 전인화는 성경에 근거되어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근거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시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거룩과 온전입니다. 거룩과 온전인데요. 이 거룩은 거룩은 히브리어의 원어가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온전한 것은 헬라에서 여러분도 너무 목사님들 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텔레 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텔레스가 어원입니다. 텔레, 텔레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전인화 프로그램, 이전윤아 프로그램으로 어, 저희가 병원도, 마약 중독자도. 그 다음에 이 모든 청소년 중독 예방도 또 군부대 예방 교육도 모든 뭐 회사나 이런 데 저희가 예방 교육을 갈 때도 이 전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갑니다. 그런데 한국 저희가 미국에 오면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카텔로스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카도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텔레스 이걸 합쳐서 카톨로스 카톨로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중독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저희가 그럼 이 전일화 프로그램을 어, 어떻게 어, 진행을 하냐 면 첫째는 저희가 가족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통해서 가족을 강화시켜서 그 가족들이 가족들이이 중독자와 저희 그 치료팀과 같이 그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돕게 하고 그들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치의로 주치의로 가족 강화를 시켜서 그들과 우리가 한 팀이 돼서 그를 온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카텔로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어서 그 가족을 어,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는 그런 그 분들을 어떻게 만나냐 잘 나오시지 않죠 중독자분들은 우리가 상담을 가도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 게그 뭐냐 방문 상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어, 어, 그분도 어, 충분히 정말 인간다운 삶을 또 지금은 그렇게 폐인같이 살지만 절대로 폐인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리더자로 살 수가 있다고 어, 상담을 통해서 먼저 만나고요. 그분을 어, 3주 입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에게 어, 가치관과 또 삶의 의미와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일들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3주 입소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 교육관에서는 아주 편안하고 경치도 좋고 안전된 그런 곳에서 입소 프로그램도 있고, 1주 입소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2주 주말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의 이런 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전인학 프로그램이 사실은 종합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드실까요? 왜 종합 프로그램이냐면 저희들은 세상이나 다른 어떤 이런 방법들은 중독자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가족을 중요시하게 하고 그 가족까지 다 함께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자와 그 가족을 같이 도와줘서 정말로 그, 그들이 유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흥름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프로그램에 신앙 지도도 해주고요. 정신건강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중독과의 관계 이런 그 다음에 정서뿐만 아니라 가치를 정립해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도와주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건강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오시면 중독에 노출된 분들은 사실은요. 병원을 수십 번씩 들락하신 분들은요. 오실 때막 거의 그 체력이 거의 바닥이 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으로 그들의 체력을 잘 보강해 줘서 일단 그것은 이제 해독을 잘 도와주고 그 신체 건강 또 그들이 어, 사실은 술을 먹기 전에 아까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얼마나 젠틀하고 멋있고 재능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 중독물질로 인해서 모든 생활이 다 깨져 있잖아요. 그런 깨진 그런 생활까지도 지도해주고, 또 그, 하, 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업도 없어지고, 그죠. 그러 하던 사업도 어, 이제 음, 어, 다 망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 사실은... 어, 기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독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기술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어, 학업지도까지도 없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어, 여기는 잘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중독에 노출된 분들이 사실 배움의 기회도 사실 사실을 뺏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졸업 못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게 하고 또 대학도 진출하게 해서 근데 저희들이 그 대학을 무슨 뭐 다른 그런 대학을 보내는 것보다는요 이런 사회 사업 관련 대학 학과나 중독 관련 학과를 저희가 어 연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어 자신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어 좀더 성장된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학업 지도가 이, 학업지도가 이 그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효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아주 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모든 그두 갈래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전인화 프로그램을 위한, 전인회복을.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상에다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이상, 거기 어디죠? 신의 성품을 닮은. 결론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살겠지요.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쓸모있는 사람이요. 사실 그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쓸모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 가족이나 사회에 존중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이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뭐, 생활신앙지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활지도를 하면서 학업까지 도와주면서 이런 일들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걸 이제좀더 요약하면 어, 요거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인데요 디모데전서 6.18절 장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디모데 전서 5장 17절. 목사님들은 다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들을 결론은 어떻게 만드냐면, 건강한 개인을 만듭니다. 이 여기는 영과 육이 건강한 사람들로 저희들은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개인, 그다음에 다 깨어진 그 가정을,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 프로그램 설명하면서 아주 가족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건강한 화목된 가정으로 만들고 이들이 아까 사회적 손실비역이 23조억이라고 몇년전 이것도 2015년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알코올 중독으로만 발생하는 사회적 비역이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밝은 사회를 만듭니다. 사실 저희들의 이런 모든 이런 전인할 목적은 사실은 킹덤 오브 가학입니다 그죠? 구원이 아니면 기독교 핵심인 이 구원이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1장 12절, 장원 17장 1절, 장원 11장 10절의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그 중독자와 그 가족 그들을 카텔로스 전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불행동에 있, 있으신 분들을 저 행복동으로 모부시킵니다. 그래서 이 카텔로스의 사실은 궁극적 목적은 네 가지입니다. 전인의 구원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신도 또 육체도 건강한 그런 영육적 구원을 말하고요. 어, 창의적 인간을 만들어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의성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사, 어, 사장시켜버렸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음, 창의적인 인간으로 또 조화적인 인간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약밖에 모르고 약이 인생의 전부인 그, 사, 그런 중독자들에게 협동하고 나누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평화지향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어, 카텔로스의 궁극 목적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들의 목적, 어, 이들 교육하는 목적은 대의적 인간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개인이 또 사회가 밝아지고 또 민족이 국가가 또 인류의 행복 그 행복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변화시키는 데가 저희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뭐 약물 중독자들을 3주 정기 교육을 한다든지 그들의 인성이나 또 어, 그들 그들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또 훈련시키고 또 가족 교육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 교육원을 통해서 공동체 훈련도 시킨다. 그래서 어, 협력하고 협심하고 협동해서 정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대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실은 아까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지만. 의료적인 그런 지원이 참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부 교육원과 이제 결혼, 결혼을 결 맺거나 촉탁병원이 있어서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병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중요한 건 이제 이들을 성장시켜야 된다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3주 입소 교육이라서 리더자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어, 또그 기술별로 또 관리도 하고 재교육도 시키고 이제 후속 관리를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또 기술 가리키고 또 취업을 해주고 또 사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까지 또 사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을 24시간 전화를 열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늘 전화할 수 있도록. 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최종 학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분들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그 최종 학력이 저희들은 어,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학도 보내고 대학원도 보내서 나중에는 이제 박사 또 목사 이렇게까지 해서 교수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이유는 어, 최고의 치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시키는 데 아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식 또는 기술, 학벌, 인격 요, 요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바닥이 나 있거나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성장시켜서 어, 목표를 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두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어, 해온 결과 아주 유효한 그런 결과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주변에 중독사에게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계시거나 또 계시면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최한규 목사님 그리고 뉴욕에는 더 나눔 하우스의 박성원 목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하고 이 연락이 됩니다. 그래 말씀 많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